오, 어떡하면 좋지? 어떡하면 좋을까? 고정, 고정이야. <웃음> 들고 찍을 수, 들고 찍어? 아. 어, 이렇게 불안정하게 찍을 수 없네. 안녕하세요. 아니야, 이건 아닌 것 같아. 오랜만에 촬영이니까 렌즈도 예쁘게 닦고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엄청 엄청 즐거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죠아 제가 이거를 처음 이제 찍은건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, 이렇게 또 찾아오게 됐고 물론 기다리지 않으신 분들 또 있겠고 제가 누구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 꿋꿋이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에 어새 시즌에 제 채널의 관점이랄까 포인트랄까 약간 그런거는 그거예요 이제. 아무거나 막 찍기. 어,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것들을 토크토크 하는 그런 채널을 이번에 꾸리려고 해요. 제가 그동안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 봤는데 일단 뭐 어, 가장 큰 이유는 제 욕심이 너무 컸었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? 음, 압박감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다가 조금 유튜브에 관한 번아웃이 조금 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주제들도 그냥 저에 연관된 일상적인 것들로 가려고 하니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어, 그럼 앞으로 올라올 제 영상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. 안녕! 바이!